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웃음> 네 요리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음. 요리는 가게 하면서 했고요 음. 대학생 때 주방에서 알바를 계속했어요 대학생 때? 네 이제 학가에 지금 요리하는 거는 본인이 다 개발하고 다 개발해서 네 어, 음. 감각은 있으신가 보다 많지는 않은 음. 것 같은데요 <웃음> 대충 제가 저 음. 여쭤볼 거를 정리는 좀 해왔어요 음. 일단은 음.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음. 그래서 같은 저희 지금 순회 위치에서도 권리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기존의 시세보다 훨씬 지금 이 시기가 음. 들어가서 3, 4년 정도 매장을 또잘 운영을 하면 정상적인 가치를 갖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음.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기가 좋아요 네. 딱 들어가기도 좋고 네. 왜냐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은 네. 확실히 나중에 네. 한 2-3년 후에는 네. 또 올라가요 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그거 한 가지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네. 지금 많이 이제 빠졌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렇게 뛰어들진 않을 거예요 네. 예전처럼 네. 아무래도 규모는 좀 줄어들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 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줄어들면 어디가 메인이 될까요?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럼요. 그런 공간이 그런 공간이 훨씬 더 유리한, 어차피 유리한 건데 네. 앞으로는 더 비중이 커지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대표님 그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네. 근데 대표님이 요쪽 이제 먹자 골목 라인 분석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네. 보이는 자리라는 거를 음.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먹자 골목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조금 막 상권이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지그재그로 형성된 그런 지역 같은 데도 이런 보이는 자리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건지가 조금 그러면 네. 적용 되죠 아, 적용 네, 되고 먹자 골목이라는 자체가 네. 원래는 네, 네. 괜찮은 집몇 개가 같이 있으면 네. 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줄게요 네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네. 예전에 백종원씨가 있을 때는 여기 저 세마일식당 바로 앞에 라인쪽 안쪽으로 이쪽 방향이 네, 완전히 메인이었어요 완전히 메인이었고 저 위쪽으로는 여기보다는 힘든 네네. 라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쪽이 월세가 점점 더 비싸지고 네네. 그리고 그 조금 이제 망하는 가게들이 많이지, 많아지니까 네. 저 위쪽이 아무래도 의세가 쌓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쪽으로 잘하는 집들이 들어가게 돼요 아, 왜냐? 이왕이면 좀더 싼데 네. 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 위쪽은 밥집 위주의 개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족발집이라든가 삼겹살집 네. 뭐 장어집 네. 뭐 거의 뭐, 뭐 스시집 막 이러면서 먹자 라인이 이제 1차 네. 위주의 먹자 라인현 형성이 됐어요 어, 몇년 동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손님이 더 많아졌죠 어... 이쪽은 월세가 비싸고 이러니까 계속 들어왔다 막 들어왔다 막 이러니까 네. 이쪽이 많이 죽었었어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쪽이 잘하는 집들이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상가죠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냐 네. 얼마나 좋은 가게가 들어와 있냐 네. 그것도 하나의 상권에 맥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죠 이왕이면 잘하는 집 옆에 부어있으면 좋겠죠 또 이제 장소에 대한 거는 음. 이제 상암이라는 곳을 제가 아직 답사를 음. 못 갔어요 그냥 대표님이 좀 생각하시기에 서울에서 상암이라는 동네는 어떤 성격이좀띈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암이란 지역이 조금 독특해요 생각했습니다. 네, 장단점이 확실한 곳이 네. 상암이라고 봅니다. 네. 네. 또 한가지, 네. 본인 스스로가 네. 장사가 처음 했는데 네.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오만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혹시 최근에 원래 소주 같은 걸 팔다가 안 팔았나요? 네, 일반 소주를. 일반 팔았을까요? 소주를. 네. 그러면 고가 위주의 술을 팔았었나요? 어 서울의 밤이라는 술로 대체를 했어요. 서울의 밤. 밤? 네. 그 술만 팔고 그 남은? 술이랑 화요. 화요만. 런 식으로 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손님들한테 약간 저항이 왔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서울의 밤이라는 소주를 15,000원에 팔았는데 그 소주는 티석시켜서 보통 드시는 술이에요. 25도짜리. 근데 제 음식이 안주라기보다는 조금 요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술을 제가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손님들이 납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너무 도전 도전 이렇게는 하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게를 테스트 매장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면서 4년 동안 했어요 음.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아 장사가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가게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는 시기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동네에서 이 정도의 분위기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라는 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테스트하는 건 좋은데 네네. 기존에 본인 음식을 네. 정말 좋아해서 네, 네, 네, 본 손님들한테는 네. 그만큼 베네핏을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와이프가 네, 네. <웃음> 자기는 태어나서 네. 진짜 음식 장사를 하면서 줄을 쫙 세워놓고 싶대요 그게 꿈이다 네, 네. 어느 순간에 줄을 쫙 세웠어요 네, 네, 네. 사람은 네. 참간사한 동물이에요 줄을 쫙우니까 네. 너무 힘든 거야 손님이 안 빠지면 네. 다 쳐다보고 와서 욕하고 언제 빠지냐 뭐 어떠냐 너무 힘들어 한거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우 돈도 싫고 다 싫다 네. 손님 알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똑같은 경우에 네, 네. 끊임없이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 장사도 그거를 이겨내고 다시 느끼고 네. 다시 잡았을 때 네. 그때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장사 네. 내가 오늘 처음 보고 네. 그전에 이제 전화상담으로만 했는데 <웃음>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죠? 어네 아, 대표님은 워낙에 딱 보시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웃음> 속마음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일단은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마음가짐 부터 먼저 잡고 네. 똑같아요 자리도 네. 본인이 막 깊이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급하고 네. 아니면 놓치고 있으면 네. 자리도 놓치는 거예아요 네. 어, 그래서 조금 더 네. 산천의 템프를 놓쳐서 네. 어 지금 뭐 당장 빨리 운영을 안 해도 네네. 괜찮은 네네. 상황이고 어차피 네네. 시간도 더 있고 네네. 하니까 진득하니 더더 컨트롤을 하면서 자리도 알아보면서 천천히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규모의 <웃음> <웃음> 일단 키오스크 쓰고 이렇게 짬뽕을 파는 집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음. 되게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줄 쓰고. 나름대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은 네. 술집보다는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제 자부심이나 향후 네.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에 따라서 판은 달라질 수있겠 네. 한 가지 네. 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네. 짬뽕이 맛있어도 짬뽕이 이제 포객 행위를 하면서 네.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는 부가적인 메뉴가 하나 있으면 훨씬 낫겠죠? 이게 아무래도 작은 규모의 닷지를 놓으면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나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 부가적으로 좀 당겨줄 수 있는 메뉴가 네. 있으면 훨씬 낫긴 한데 네. 우리 이제 생각을 해 봐야죠 네. 편안하게 해도 될까요? 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 너무 편안하게. 긴장이 되고든 네, 네, 긴장할 아, 필요 없어요 찾아...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네. <웃음> 또 네. 하나는 제가 좀 국수, 면, 요리집을 많이 찾아보고 했을 때딱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내가 네, 한 가지만 팁을 줄까요? 네주은안 예, 되는데 있는 거 아, <웃음> 칼국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어렵냐 하면 은 면을 삶았을 때 어떤 농도에 내보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면을 삶고 나서 육수를 얼마나 또 보충을 해야지 그 면이 똑같이 나올까 네. 이거를 직원이 할수 있을까요? 직원이 못해요 주인이 딱 붙어서 해야지 같은 음식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짬뽕도 본인 없으면 맛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게면 요리예요 장사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큰 팁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완전 판이 바뀔 수 있는 팁이에요 아유 음, 많이도 준비해 왔다 네 <웃음> 아니에요 저아 아니, 그래도 대표님 바쁘시고 그래서 1인이 할수 있는 작은 가게를 생각하고 있고 아예 다치만 있는 매장을 할지 다치도 있으면서 테이블은 조금 있는 매장을 할지 아니면 다 테이블로 있는 매장을 해야 할지 네. 1인 매장 할 때는 네. 자체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네. 그것도 있어요 소규모의 네. 가게를 하는 거는 네. 한계성이 있어요 수익의 한계성 네. 네.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네. 어, 리스크는 크지만 네. 수익률의 차이가 커져요 1인 조그맣게 하는 가게는 충분히 키오스크를 쓰는데 우리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키오스크라는 네. 부분을 네.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해요 어느 가게에 딱 갔는데 네. 키오스크가 딱 있는데 직원이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직원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하는데 그게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 점점 사회가 비대면 네. 유행하고 네. 네. 네. 이제 정없이 눌러서 버튼식으로 다 바뀌고 있고 네. 네. 장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감성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네.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그렇죠. 어, 봤을 때 눈빛이라도 마주치면서 <웃음> 네, 네. 말이라도 뭐 붙여주는 게 맞아요. 훨씬 더클 수도 있어요 장사에서 요번에도 가있때 거기에도 직장인들이 점심에 막 붐비는 푸드코트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를 테스트 매장처럼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 본인의 생각을 도전하고 네, 네, 네. 어, 나는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도전 안 하고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네. 그 시간이 더 아까워요. 해봤을 때 그때 더 빨리 느끼겠죠. 그리고 요거는 막 <웃음> 하고 재료관리에서 제가 가게를 하면서 이거 음식 장사 이제 하는 거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수 이제 보관 방법에 제가 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뼈로 고기 뼈로 이제 냈지만 대표님은 어차피 해산하고 뭐 그, 그런 걸로 많이 냈지 않으세요 멸치나 뭐 이런 걸로 뭐 우리는 뭐 간편하긴 해요 그날그날 그래요 그날 웬만하면 그날그날 그래서 그날 쓸수 있게끔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장사 초반 초짜일 때는. 네. 솔직히 말하면 고기 육수를 많이 썼어요 고기 육수를 쓰면 아무래도 진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장사의 고수가 되다 보면 네. 진하지 않는 육수를 만드는 게 비법이에요 깔끔하게 진하지 않고 온갖 재료를 넣어서 육수를 끓여냈을 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텁텁해 근데 얼마 몇 가지 안 넣고 몇개안 넣는데 깔끔한 육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잡기가 더 힘들고 매뉴얼화시키기가 더 힘들거든요 마지막 질문이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수도권처럼 그런 데서 하는 거랑 네. 서울에서 대표님 하시니까 어떤 게 가장 크신 것 같은지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네. 게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 게 네네. 자, 그 지역 상권에 네. 맞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분당 어, 같은 경우에는 네.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골 장사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은 다른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여기 모이는 상권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이 비싸지만 분당보다는 낫죠 제가 서울로 나오려고 했던 게 음. 사실은 분당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한계가 있죠? 네 아. 확실히 그 근데 이거는 네.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주겠어 왜냐하면 음식을 안 드셔요 어어 어떻게, 또 <웃음>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네. 그 아이템이 또 다르거든. 네, 네 맞아요. 아. 지금 내가 네.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 네. 본인이 생각하는 짬뽕 잘하는 집을 다 쫓아다녀봐야지. 아, 네. 그거부터가 우선. 네. <웃음> 그래서 저는 질문은 음. 이제 다 끝났고요. <웃음> 좀 해결됐나요? 이 네, 해결 좀 많이 됐고. 네. 음. 많이 됐고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네, 네. 쉬어야지 네. 본인이 안정을 찾아야지 좋은 네. 자리도 보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막 너무 급하게 해서 놓쳐버리면 장사라는 게 무섭다는 게한 네. 가지 놓치면 크죠? 그거 네. 느끼죠? 네그그안 응. 네. 놓치려면 본인이 정확하게 보려면 네.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죠 네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이 너무 많아 <웃음> 정리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